또타 러브는 잘 달리고 있어. 토탈 러브 너무 잘 달려서 좋아요. 많은 사람들도 이용해주시고 함께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타 러브는 잘 달리고 있어. 많은 사람들도 이용해주시고 함께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